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재하도급 공사 일용직 근로자 신고에 관한 Q&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도급 업체 전문건설입니다 저희가 원도급사와 계약한 현장에 부분 재하도를 준 A건설업 업체가 있습니다 오늘 A건설업체에서 작업자 노임이 발생하여 건강연금을 a 업체에서 가입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근로자 내역을 받아서 근로 내용 확인 신고 건강연금까지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a 업체에서는 해당 사업장으로 건강연금을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아도 업체인데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선 일반적으로 제아도급을 받은 현장에 대한 관리 번호가 부여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하도급 공사 현장으로 근로내용 확인 신고 및 건강연금 신고는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재하도급 공사를 받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재하도급 받은 사업장의 본사관리번호인 사업자번호 0번으로 근로내용 확인 신고 및 건강연금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죠. 다시 말해 현장으로 신고할 수는 없으나 재하도급 본사 관리 번호로 근로자 고용신고 및 건강연금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참고로 재하도급 사업장에서 재하도급사 본사 관리 번호로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했다고 해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재하도급 공사 일용직 근로자 신고에 관한 Q&A를 살펴보았습니다.